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타 스캔들 12화에서 선재 엄마는 몰래 시험 자료를 빼돌렸고 선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에게 자료를 받아 공부했습니다. 착한 헤이는 선재가 학교에 안 오자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선재에게 갖다줍니다. 선재는 보답으로 헤이에게 엄마가 전해준 시험 자료를 주었는데요. 차라리 정성껏 준비한 새 머리끈을 선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헤인은 선제의 독서 시험 자료를 공부했고 시험이 시작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헤인은 이제 남행선과 최치열의 관계도 좋아지고 시험도 잘 치르고 있어서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본의 아닌 선제의 선택 때문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착한 두 사람 선제와 헤인은 양심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선재엄마와 교무부장입니다. 먼저 교무부장은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 아주 큰 파장이 있을 것이기에 어떻게든 선재와 혜이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죠.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가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본인은 시험지를 유출하다니요 교무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호사인 엄마를 둔 선재가 아닌 혜이에게 아주 심한 압박을 할 것입니다. 헤이는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차마 남행선에게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평소 나쁜 짓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이 정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뻔뻔하게 넘어가겠지만 헤이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교무부장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선제 엄마 장서진입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헤이에게 겁을 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법률에 의거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조곤조곤하게 겁박과 설득으로 헤이를 곤란하게 만들겠죠. 선재엄마는 지금 아들 희재의 문제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의 정신상태는 아니겠죠. 예전 소아임당의 더러운 올케어반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정의로운 모습은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아들 모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처음엔 헤이의 입을 막으려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남행성과 최치열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희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선재의 시험에 크게 신경을 썼던 그녀의 모습을 고려하면 헤이를 설득해서 이 일은 덥자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헤이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고 양심선언을 하겠지만요. 헤이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이와 선재가 무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남행선과 최치열도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해이와 남행선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티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